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진정해봐 깐수야깐만 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루, 니종말속삭다요 절대 안돌속 자리가 없어. 야, 잠깐만. 야, 자리가 없어. 어떡하지? 아, 쏜커스가 두 개인데 황릴가? 아, 꺼져봐. 황클, 안 맞춰지나? 아, 안 맞춰지네. 까 나오지 속 아주 다 잠깐만. 고오르 그만큼 주목도 받게 되지요. 세요 이길 만해. 내의수자 철면수심되지 맞지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겼다 그렇지! 아 마지막에 아 이게 너무 야 너무 한카가 많으니까 고민이 됐어 철면수심 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야 <reusable> <뿌리> 맛있습니다 황금불안이 아니라서 스탯이 너무 약한데 잠깐만 아황금 어디갔어 아니 나3 0골드씩 매턴 누적되고 있는데 어디갔어 황금황금 어디갔어 제발! 너무 심하잖아. 쇼! 땅굴 뭐야? 든든 하다 진짜 그래 끝까지 발버둥 쳐봐라 끝까지 발버둥 쳐줘 제발 부바바 부바바바바바바 아... 안돼... 근데 불안 진짜 하나도 안나오네? 뭐냐? 불안 애들 한일도 안사고 있는데 불안 어디가.. 진제황부는 맞췄어야 됐을것 같은데 아 이게 비겨줘 와 아니 아까보다 더 할만한데 비겨줘 할수 있어 해줘 리로이 리로이 뜰수 있잖아 아 거기 치고 너무 안 좋은데 어야 리로이 리로이 야 제발 야 리로이 리로이 어, 어.